뭐지 뭐... 네네, 4개 4개. 보자. 네 개. 4개 꽂아. 네. 어? <목소리> 아니요, 11시 반이에요, 어머니 번호표 있어요, 번호표. 재영아. 닭집? 농수산물 야채가게, 야채, 청과 쪽, 뒤쪽이거든. 동이 따로 있어. 동이 거기 하나 있어.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아, 닭집 말고, 그, 닭집에서 그 밑으로, 그 밑에 있고거든? 어, 야채가게 있고, 어오른 쪽으로 수산이 있고 거기서 어 과일 밑에 과일 어 밑에 또 물어봐봐 뭐야 저는 어아그 방송 때 제가 저 반지를 유심히 봤는데 혹시 뭐 이게 어머니랑 하는 반지 맞죠? 네네 예 예뻐서 아 이분은 카메라 좋은 거 쓰고 있어요 카메라 굉장히 좋은 거 쓰고 있어요 짜잔 그유튜버에서또한번 음, 찍어 또또 오셨어요 거의 뭐 기자회견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음, 음.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온게 아니에요 딱 맞춰서 오신 거예아요아 그래요? 음. 적절하게? 그 전에 오셨으면 못 찍고 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저기 옆에 그 족발 뭐 있잖아요 옆에 네그 닭꼬치 그 닭꼬치랑 그 부위 여러가지 있는거 한 번만 합해야세요 자, 저희 곧 시작해요. 1번, 2번만 계실게요, 여기. 1번, 2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위쪽 대기하시고 번호표랑 대조하셔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가게 앞에, 상인분들 가게 앞에 서 계시지 않을게요. 네, 두 개. 어우스는어우스는어요 다? 개별은안 돼요. 거기서 따로 담아요? 기도안 돼요. 갖고 오셔도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네. 두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셔야 돼요. 아, 그래서 뭐. 다른 가게 앉아 있고 위쪽 대기스 같는 거예요. 위쪽 대기. 두개 하나 하는데, 두개서그 하나 하데 네, 하나 하는데. 네, 온도. 네. 이렇게요. 원초 대기스.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이기 아, 여기 빼고, 여기 오, 야, 오, 야, 오, 야, 오, 만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빼고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만이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스 오, 올려가지고, 안 돼요. 사를 찍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싫어해고자 이번 손님 오세요. 네 개. 어 손님. 쪽에3인분 같이 하는가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요. 계란 대 하나 다받봐요아 계란 파티요 네, 되죠. 아그 재난 카드가 되는 게 여기 재래시장이라 되는 거죠? 아니 저 카드가 돼요. 아 그래요? 시중카드도 받고 세트카드도 받고 사인하라고 해요. 웬만하면 현찰 법칙기 대놓고 원래 카드기가 생기는데 여기는 오픈을 해줄수 있어요. 굉장히 정직한 가게. 아, 네. 어우 떡볶이. 아, 너무, 너무 맛있어. <S> <S> <S> 아, 내가 오징어 튀겼는데. 볶기 이른 거랑 오징어 튀김. 아 진짜요? 엄마야. 첫 닭. 네. 오징어 튀김 다섯 개 주세요. 인당 두 개예요, 어머니. 제한. 우리는 다두 개밖에 네. 안 돼요. 네, 두 개밖에 안 돼요. 오징어 튀김? 튀김이 딸려서 아, 제가 오, 많이 못 드려요 아, 지금. 어. 튀김 두 개? 네. 교사, 재영 씨가 도와줘요. 한 번이요. <웃음> 네, 8번, 8번. 8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4번이요. 8번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8번이요, 하면 되네요. 네. 드세요. 네, 네, 네. 자, 제가 줄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8번, 9번. 1 10번. 10번. 여보, 오세요 신발. 까지만 계실게요. 번런부터다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번호가 보여요. 모이근처서여기줄안 쓰셔도 돼요. 튀기만기리기 여기, 래요여니 얼굴 여기, 여 사진. 기여요 여기, 나기는데 뭐. 사진기 여기, 여 우리 꼬맹이가 언니한테 너무 아니요. 오고 싶다 그랬는데. 꼬맹이 어디갔어요? 꼬맹이를 찍어야 돼요. 아, 미라 내가 꼬맹이도 못 보고 있어요. 언니가 자기 친구 갔다고 꼭 와서 팔아줘야 된대. <웃음> 네. 오랜만에인스타할거겼네 코트랑 한 병아지 믿겨서 먹는거죠? 그죠? 저번 날에도 그거 있던데? 자동차에 가족이 타있다고 그 불량까지 그니까 오셔서 어떤 경우였네요?